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지수가 비교적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그동안 어, 상승을 했던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또 오늘 사료주, 또 전기차 충전, 또 조선주, 보험주, 가스주, 뭐 이런 몇개 외에는 전체가 다 이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료 관련 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료 관련 주가 상승했던 배경은 이제 핵 군축 조약을 중단한다는 이런 발표를 했죠 러시아가 이러면서 이제 좀 불안한 이런 곡물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상당히 커졌죠 우크라이나가 최대의 이제 곡물 생산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유럽산 밀 선물의 가격이 한때 41만원, 톤당 41만원 선까지 기록하면서 어, 최고가를 찍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사료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은 이제 고려산업이 대장주로 오늘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ctc 바이오가 그동안 이제 계속 어,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은 ctc, CTC 바이오였고, 또 요게 이 사료 관련주는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5월 달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던 종목은 한일사료, 까나리아바이오, 어, 이두개의 종목이 작년에 이제, 어, 한번그 대장주로 나왔었던 종목들입니다. 그, 어, 까나리아는 좀 오늘 약한 흐름을 보였죠. 시가총액이 이 사료주 중에 이제 가장 높은 7,600억대의 시총이, 시총을 가지고 있는 까나리아바이오는 이제 하락하는, 하는 마감을 보였고, 하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4% 반등하면서 시가총액은 이제 2천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려를 보시면 어이 시가총액은 이제 천억원대 수준이죠. 그리고 한타비가 두 번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얘가 시가총액은 이제 400억대로 상당히 이제 가볍죠. 그리고 CTC는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 어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고 퍼는 20 24배 그리고 2,200억대 수준입니다. 이 고려산업을 살펴보시면, 이제 평균, 이 사료주의 평균 PBR은 1.6배 수준입니다. 어, 탄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작죠. 그리고, 어, 이 버는 거는 이제 뭐, 어, 실제, 실적은 이제 나오지 않는 기업입니다. 팜스토이나 한일사료, 뭐, 까나리아 마찬가지죠. 우성, 이지,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제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고, 그나마 이제 여기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KC, 피드 14배, 대한제당이 13배 그리고 에드바이오텍이 13배 수준입니다 어, 그럼 이들 종목의 차트와 사업 내용을 한번 간단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산업 오늘 대장주로 올라왔죠 이게 금강공업에 속해 있습니다 금강공업이 최대 주주이죠 가축용 배합사료가 주업입니다 오늘 얘도 보시면 작년에 5월달에 한번 최고가인 1,1000원대까지 상승시켰던 이 저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CTC 바이오 사료첨가제 동물약품 관련주입니다.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가도 가장 이제 가까이 붙어있는 CTC 다음 한탑. 배합사료 전문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4% 수준이고 오늘 보시면 얘도 작년에 이제 출발했었던, 어, 출발했었던 가격대 저점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얘도 어, 보시면 뭐 5천원대까지 한번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다음 팜스토리, 얘도 배합사료 쪽이죠. 어, 바닥권에 거의 있습니다. 작년 최고가 대비해서 뭐, 상당히 큰 낙폭들을 다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한일사료. 브랜드는 이제 매직입니다. 얘도 작년에 뭐 아주 상당히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열다섯 배 정도를 상승시켰죠. 대주산업. KC 피드. 배합사료와 또 비료 관련된 기업입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사료주들이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작년 4월, 5월 달에 최고가를 찍은 후에 이제 거의 뭐 나락으로 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재당. 얘는 뭐 축산유통, 또뭐 외식업, 또뭐 이런 사료 부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 분야가. 얘도 최고가는 이제 작년에 6,200원대까지 찍었었던 대한제당, 미래생명자원. 얘는 한번 그 사료를 ODM으로 쿠팡에 한번 공급을 했었던 미래생명입니다. 사조동화원, 가축 및 양식 어류 사원 양어장 사료 전문기업 사조동화원, 우성.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얘도 뭐 동물 의약품 또 배합 사료 관련 기업입니다. 카나리아바이오, 뭐 작년에 뭐 아주 뭐큰 상승률을 보이면서 7월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던 종목입니다. 에드바이오텍, 자회사가 동물의약품 및 보조 사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